에, 오늘 주제가 에, 지역 혁신과 어, 자치 불권인데이 마지막 세션은 지역 활력 창출입니다. 여태까지 모든 게다 좋은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활력이 없으면 잘 돌아가지 않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활력 주제로 두 분의 발제 그리고 세 분의 토론 이런, 이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좀 거쳐서 오늘 전체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개는 모아서 나중에 좌석에 앉았을 때 드리기로 하고 모재린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음면동중심 소지역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이런 제목으로 모재린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먼저 프로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재린 교수님께 큰 박수로 네. 제가 혼자 발표하는 거 같은데 다들 사이드에 가봐 오고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연세대학교 모종입니다. 음, 오늘 학계 그 온변동 중에 최초 활성화하신 제게 이름이 좀 어, 귀인데요. 어, 지금 전반적인 그 지역 그 트렌드가 상압권이 좁혀지면서 동네 상업권은 넘어오고 상업도 보면 제조업에서 문화 창조 사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지역이 뭘 해야 되는지 어 그때 제가 개념적으로 뭐 흔히 흔히 소지역 활성화 이미 정부가 많은 소지역 활성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도시 재생, 사건 활성화 이거를 이제 온면동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있요 라고 생각해서 한번 뭐그 동안에 음, 어, 제가 한 작업도 있고 또 제가 지켜본 내용을 <웃음> 네, 좀 정리해서 어, 새로운 거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지역 관전 단위가 작아졌다. 작아져서 우리가 그냥 메가 시티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소 지역의 창조 커뮤니티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지역 발전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지적으로는 어, 좀 어, 희망적이지 않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 모든 정보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균형 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잃고 있는데요. 그그 그 원인이 저는 우리가 사회는 다산업 사회로 넘어가는데 자꾸 산업 사회 정책을 강요한다. 그래서 그 그렇죠. 그 예, 그래서 물질적 자본이 아니고, 개의창력 상상력, 상상력이 지역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전부 는 옛날 방식대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창조 도시 인프라가 우선 수도권으로 자꾸 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쟁력, 우리 항상 하던 말인데요 창조 도시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문제, 네. 음, 그래서 이번에 그, 기념 발전, 지역, 예, 발전 특이? 예,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역의 자생적 창조력 강화, 지역이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리도록 지원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어, 저는 뭐 여기는 뭐 그, 인수위 보고서에는 없는 개념인데, 저는 음면성을 그 창조 커뮤니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창조 커뮤니티가 뭔가. 그때 뭐 새로운 거 전혀 아니, 창조 도시인데 운면동을 도시라고 부르기것 그래서 그냥 커뮤니티를 부른 거고요. 창조 어, 도시의 측소판인데 어, 과거 달리 우리가 운면동도 하나의 어, 작은 창조 어, 커뮤니티 만들어야 된다. 그 일반 커뮤니티랑 다른 점은 어, 독자적으로 좀 어, 예, 지역 산업을 어, 개척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능력이 이제 동네까지 내려온 거.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네는 주로 거주지였는데 네, 동네 상권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기서도 어떤 그 경제적인 어,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 창조 커뮤니티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어, 동네를 창조이제이라고 사실 직주락 센터라는 얘기를 좀, 좀 많이 쓰는데 그 동네를 직주락 센터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 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장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정부가 좀더 이렇게 빨리 갈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 생활형 기반, 그, 창조 커뮤니티 이용을 제가 그 지역혁신생태계 스마트 스타트업 커뮤니티 이렇게 여섯 개로 분류해봤는데요. 요네 개, 3번, 4번, 5번, 6번, 동네에서 가능한 창조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혁신생태계는 스타트 커뮤니티는 상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상권이 어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권이 없이는 커뮤니티를 건설하기 굉장히 어렵다, 사람 은 모이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도 보면 제가 좀 국내 사례를 제가 이렇게 소개드렸고요. 그래서 음 그러면 창조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 했을 때. 그것도뭐 간단한 작업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주락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옛날 사전 얘기입니다. 그 보면 뭐, 우리가 도시 설계할 때 되게 보면 예, 복합 용도로 해서, 건물 지구, 그리고 주거 지구, 어, 예, 사업 시설 이렇게 다 섞는데, 우리나라 신도시는 이렇게 불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단지 하나 섞어야 된다. 그리고 요새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가면, 집주락, 시설을 그냥 한 건물 안에 다 넣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문화를 창출하고 있어야 지 돌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그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려면 직주락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도시 더럽고, 동네도 더럽고 어, 건물도 마찬가지겠 복합문화 공간에도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15분 도시에서 우리가 컴팩 도시 얘기하면서 직주학을 이렇게 한번 어, 만들어보자. 여기 뭐 파리 얘기하는 건 자동차 15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좁은 1 5 도시를 좀 이렇게 작게 작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서울 그 동네가 직주학 센터도 재편됐는데 그 이유가 옛날에는 상업시설만 갖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려웠고요. 오피스 오피스 단지만으로 어려웠고 지금 서울 상권을 보면 직주학 센터 그 연희동까지 그 망원시장, 이렇게 주거지 상권이 활력을 유지하고 이 상업시설만 있는 예, 홍대는 뭐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태원도 그렇고 강남 지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변두리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주거지로 가서 지금 창업을 하는데 뭐 자연스럽게 예, 서울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집, 그, 그, 그 동네가 다양해지면서 직주락센터 동네가 많아지면 그렇다면 지금 어, 우리가 지역발전 생각할 때 어, 서울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은 굴목 상권이 들어가야 되고요 매력적인 상권이 어, 그러면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여기에 는 2박 3일 체리프라가 들어가면서 이제 여행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어, 창조도 시가 됐다. 그래서 제가 어, 이런 어, 과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뭐, <웃음> 이렇게 굴목 상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 들어가면 동네가 브랜드가 되고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어, 창조입 창조. 산업이 들어가더라, 뭐 이런 시장이기 때문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서울도 보면 트렌드 중심은 강북을 다 이동하는 거죠. 강북 골목상권적으로 이동됐고요. 보면 편을 변명 그냥 강남 지역은 고급스럽고 세련되지만좀 창의적이고 어 유니크하고 아기자기하게 색다르고 특별하고 이런 힙스터 이런 단어는 전부 강북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그 지역 관제는 좀 중요한 변화가 마용성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상권 그 중심 직수학 센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포 용산, 음, 성동구 아파트 가격, 이게 지역 관제의 지표로 지금 제가 사용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아파트 가격을 무시 못하니까, 네, 압도적으로 지금 강남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에 보면 이게 강남, 서초, 용산, 그 다음에 송파, 성동 마포구구 7등이 광진구인데 여기좀 격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마영성 현상에는 사실 용산은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뭐 3등으로 올라가고 4등이 송파고요 지금 마포, 어, 마포하고 성동구 현상인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2006년 강남 그 평균도 47%였는데 지금은 6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동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10% 넘는 그, 격차를 극복했던 굉니크 변화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보면, 육강체제를 형성해서 2010년을 하면, 강남3국마영성이 우리나라 지금 그, 서울에서 어, 어떻게 보면 집주학 센터가 됐는데, 이 10%를 따라서 왔는데, 이게 저는 지역과 제일 중요한 의미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좀, 어, 좀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지역 도시도 마이성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직주학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시작은 상권이야. 그래서 어, 마이성 모델 보면 상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일자리가 움직이고 또 청년들이 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낙직주 순서로 직주학센터가됐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 모델을 활용하려면, 말씀드렸듯이 상권 중심으로 그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어, 지금 정부가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소지역사업, 그러니까 면 정부보다 작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행안부, 예, 문체부, 중기부, 국토부 다 하고 있는데요. 아쉽다시피 공모를 해서 지자체가 그때그때 지원하는데, 그러지 말고 읍면동에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사업에 그때그때 지원하고 그럼 지자체에서도 꼭 읍면동 사무소가 이름랄기는 없지만 읍면동 단위로 다양한 지역사업 아니면 중앙정부 사업을 좀 관리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업단을 조직해서 2, 3, 년 3, 4년 활동하고 해체되면 뭐 노하우나 지식이나 인력이나 다 소실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지역을 창조 풍요를 좀 만들 수 있는 지이게 기본 문제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어, 여기에서 이제 상권이 중요한데 로컬 브랜드를 배출할 수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좀 기존 상권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데도 그 창업과 같이려고 여기서 또 활동과 통양에 그 연결자가 필요하고 소비자 자체가 로컬 소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거 시설, 창업 훈련 공간, 창업 공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사하기 좋은 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걷기 좋은 거리가 부족하고, 장사하기 좋은 거리를 많이 만들고, 그걸 그냥 직주와 센터처럼 쉬운 도시를 건설하는 게그 공간이 제일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그 동안 그 지역 사업 보면 개인을 많이 지원했는데 우리가 공간 관련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뭐 창업 지원은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때문에 뭐 차등제 추가할 부분은 거의 없고 이제 공간에서 우리가 좀더 많은 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브랜드 사건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서울시도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는 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그, 국 동네 특색을 살린 문화 시설을 배치하는 일을 제일 잘 알아나가는 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오히서 지금 잘 나가는 상권을 보면 필요하다 면 네, 로컬 크리에이터 훈련에 공급하는데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장인 대학대입니다. 우리 시청로서 지금 제가 어저께 가서 하나구에서 로컬 미니어스쿨 해서 하나구 골목 투입할 로컬 크리에이터 훈련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 p p e n e d to you? How is it? So, 세 가지 사업 n 집중하면 된다 that this is how it's two hundred and under India.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 h a 기획, 커뮤니티 기획, 콘텐츠 개발 기획인데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 가면 건축 공부하는 사람, 디자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계획을 위해서 사람과 예, 돈을 모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 골목을 살립니다. 그럼 일반 소상공인은 훈련 못 받아들여 따라가기되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어, 기존 소상공인이나 어, 청년 창업가나 이세 가지 기능을 가르쳐야 돼요 공간, 커뮤니티, 콘텐츠 기획 기술을 가르켜서 이런 그 기술을 가르는 학교가 장인 대학을 부르는데 로컬 비즈니스쿨입니다. 그 지금 뭐 관악구에서 막 시작했지만 다른 지역에도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 상인을 대상으로도 하고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도 하고 아니면 그냥 청년 창업가들 모이는 커뮤니티 상성화 제공해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어, 뭐 여기는 뭐 다른 정부에서 이런 그 아이들을 갖고 앵커 시설을 놓고서 이건 민간 기업에서 한 거리를 예, 재생하는 이런 사업들이고요이 음, 부분이 그인수 보고들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지자체 그리고 어, 골목 상권 상인회 그리고 지역 대학이 협업을 해서 로컬들의 생태계 구축하는 방안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로컬 크리야 양성 편집 교과 과정인데요. 네. 지금 관악구에서 지금 아, 시도하는데, 일단 교양 과정이 있요 기초적으로는 로컬 창업이 좀 기적 예, 창업이랑 다르기 때문에, 베이스 어, 로컬 컨셉이라 고해서 어, 로컬 창업 컨셉 자켓을 시작한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들어가게 합니다. 공강계에 훈련하고 실습에 들어가요. 이 실습 과정에서 현장 체험 교육까지 유합한 탈출 아, 과정인데, 이게 저는 그 지방대학에서, 지역대학에서 로컬 크리티 학과를 그렇죠? 어, 개선하면 기본 교과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꼭학과할 필요는 없고요. 프로그램 운영해서 지역 대학에 다니면서 사실 뭐 로컬 크리에이터 과정 부전공으로 리선하면 지금 뭐 아직도 우리나라는 어, 지역에서도 대기업 취업 준비만 시킵니다. 그런데 로컬 창업을 는 음. 옵션으로 근데 지역 대학에 이미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과 과정을 지금 사람들게 개발해야 되는데 어, 지금 실험직입니다. 어, 지역대학에 보급했으면 좋겠고요. 네. 어, 서울시에서 로컬 브랜드 상권 양성 사업을 오해부터 이미 어,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로컬 브랜드 상권 200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미 서울은 100개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의 원도심이 제일 당한 도시가 서울입니다. 서울, 강북이. 그러니까 트렌드가 강북으로 넘어가는 홍대도 있고, 홍북스 그런데 지역에 가서 항상 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대구의 홍대는 어디인지, 부산의 홍대는 어딘지, 광주의 홍대가 어딘지 작은 도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화, 지구, 성격예술가들이창의작들이 어, 모여서 하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서울에는 많은 거죠. 거기에서 그런 그, 어, 크리에이터 타운 일종에 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 기반으로 어, 상권이 어, 들어가고 그 상권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예, 창조 산업 단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어,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은 어, 생활산업 브랜드는 게개혼대지역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역에도 그런 어, 중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벌판에 신도시 짓는 것보다는 볼목상, 음. 원도시만에 그런 창조산업단지를 어, 건설해야 되는데 이걸 창조 커뮤니티라고 부르셔도 되고 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마영성이 지금 강남을 많이 추격했고 젊은이 좋아하는 국내가 됐기 때문에 마영성 모델을 이식한 데는 거죠. 그런데 보면 뭐 전주도 저는 마영성 모델을 가고 있다고 보고요. 경주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좀 속도가 좀 더져서 그런데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마영성 모델을 좀 자세히 봐서 창동산업단지를 어, 도심 안에 건설하는 게 저는 지역과학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에서 <웃음> 작업을 하고 있고 인수위 보고서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냐, 여기도 사실 지방정부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데 광주, 광산 같은 경우는 일반 소상공인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모델될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정부가 소상공인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서 체계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 사업을 지원하면 우리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남은 소상공인이라도 창의적 소상공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동네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원하는 어떤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산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5분밖에 안 주셔서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듬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크린 올려주시고요. 네, 우리 박부구 교수님, 모듬 프로그램에 참여해 박사님 모두들 앞으로 나오시죠니 네. 네? 아, PPT 하신다고요? 아. 그러면은 네, PPT를 다시 하시니까요? 약간 불좀 나눠주시고요. 그냥, 그냥 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불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부여 군수님, 예. 응. 응. 상 차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안녕하세요. 부영업원 박장현입니다. 이거을 지금 ppt를 안 만들고 이게 지금 원고에요. 원부. 그래서 아마 안 보실 겁니다. 자료를 먼저 어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 지역 탄력 창출과 거버넌스 라는 이제 제목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 는 쉽지는 않습니다. 원고를좀 봐주시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어 하려고 하는 점은 첫 번째 어 농민 투당 도입과 지역 화폐가 어떻게 결합됐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아시는 것처럼 부여는 농촌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쪽적으로 다 안고 한쪽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로 전출산 어, 고령화 그리고 청년 인구의 도시로의 유출 그리고 어,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어, 의료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어,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지역, 지역이, 농촌 지역이 과연 지속 가능한 미래가 실제로 있는 거냐.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어, 농촌의 위기는, 어, 대한민국의 위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어, 산업화 시기에 대한민국의 어, 노동자들을 가르쳐서 도시지역으로 배출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근근히 살아가는게 어, 지금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 일부 민간연구소에서만 어, 농촌지역이 소멸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계속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 거의 말기에 공식적으로 어, 인구수별 위기 지자체를 발표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89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19개 시와 7개 군이 합쳐서 충청남도는 무려 9개 시군이 포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우리 부여군이기도 합니다. 부여군은 제가 낳고,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어, 제가 날무렵에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 면적은 서울 면적보다 조금 큰데, 인구는 그때, 당시 19만 5,8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6만 3,700명입니다. 3분의 1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구현은 양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현은, 어, 고대국가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그 의상과 기능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어, 자족하는, 어, 인구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달된 시, 시설 원예지역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까지 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시국, 시국의 시군 시국 중에 시설원회가 42%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설원회는 어, 고령층 농업인보다는 어, 젊은층과 어느정도의 자본력을 갖고 있는 어, 노동력과 농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 부여가 어, 인구 감소율이 다른 충청남도의 농업지역보다는 덜가파릅니다 실제로 이웃 청양 같은 경우는 15만 5천에서 3만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양호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는 어, 미래가 결코 어, 밝거나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가장 최근에 통계로 보면 37.1%입니다. 자료에는 36%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37.1%입니다. 평균 연령이 53.7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세종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28세입니다. 2배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로 늙은 도시입니다. 제가 만 57세입니다. 거의 평균하고 안맞습니다 그런데 군부들 많이 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군수는 하고 있지만 어, 사실은 어, 어, 군수로서 어, 일은 열심히 하지만 어른내중은 못, 못 받습니다. 이게 우리 넘쳐 도시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지역 경제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같은 게 아주 심각합니다. 기업 환경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기업을 대기업, 중장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나눌 때 부여는 178개의 제조업이 있습니다. 178개. 아주 적지 않습니까? 웬만한 도시는 수천 개입니다. 기업이. 그런데 부여는 178개입니다. 우리가 1년에 1조로 쓰는데 세수가 350억밖에 안됩니다. 주민세, 담배세, 기업에서 내는 법인세만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이 없는 겁니까? 자, 놀랍게도 기업이 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178개가 다 영세한 초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여는 농업과 그리고 공무원, 교사, 농협다니는 화이트탈라계층, 급여생활자 그리고 농업과 급여생활자에 의존하는 자영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갑자기 어 여러가지 어 농산물이 폭락하거나 이럴 경우 자영업이 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기 전에 제가 두번째 군수가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군수로 처음 생겼습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정도로 보수적입니다. 이게 김종필 총재가 정치적 기반이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 만에 제가 처음 민주당 선수가 됐는데, 이때 제가 공약을 한게 농민수당 도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상선됐는데 이번에는, 어, 엄청난 국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62%의 지지율로 압도적으로 상상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정을 이끌면서 한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오십시오 하지는 않고 의제를 던져놓고 함께 고민하는 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자, 농민수당을 도입하니까 문제제기가 바로 들어옵니다. 공약을 했지만 어디서 돈이 있어서 그걸 할 거냐 어 재정자립도 89% 돈 끌어낼 데가 없는 거죠. 못 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농민 수당 도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재정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요만큼까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농민 수당을 도입할 수 있는 그내용들을 직접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반발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수당을 주고 어려운 자영업자에게는 왜 아무것도 준게 없느냐고 그래서 지역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봉시에. 근데 지역화폐를 다른 지역화폐는요. 예전에는 지류형종이화폐였고 지금은 전자식 종이화폐인데 기존의 카드만을 이용합니다.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30대 중반에 IT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법으로 독자적인 지역 화폐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농민에게는 농민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화폐가, 이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만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역화폐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요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출시를 했습니다. 표시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카드형 결제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부상가 할수 있는 어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민 수당을 받아도 좋고, 자영업자들은 농민들이 밖에 나가서 쓰지 않고 그리고 현금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토일만 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다 우리 자영업자에게 갈 겁니다. 했더니 협의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을 때는 가맹점이 5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역으에 있는 모든 통상공인 자영업자가 100% 가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출시 결제를 하는 지역 화폐를 쓰시는 분들이 무려 98%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100% 다 사용합니다. 이거를 토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화폐 발행량이 어느 정도로, 그냥 규모가, 어, 인구가 우리보다 10배 많은 천하층으로 가고 습니다 현재 발행액이 2,500원입니다. 한 달에 100억 이상이 시중에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를 하면서, 어, 우리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취소 가능하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나 지방정부나 기초지자체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원했던 손실보정금이나 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과 하께 하에 다 지역화폐로 넣어드렸습니다. 현금으로 안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그 같은 경우는 인근에 논산시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후천군이 다섯 개시군이뿌진되어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에서 본몇 달에는 다 밖에서 습니다 그쪽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 돈이 1년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농협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농협의 그 인근 시군과 가까이 있는 농협의 하나로마트에 투입이 10억, 20억씩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농협 직원들의 급여가 다섯 명, 열 명을 고용해도 될 만큼 수익이 창출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의 어 화폐, 그러니까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을 막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2, 3년 해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들도 오히려 이런 사례를 자랑스러워하고 아주 좋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동체 주역국민들이 농민들과 자영업자가 서로 돕고 사는 지혜로운 탐색의 방법을 농민사당과 지역학교를 찾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 사용해보으로서 정확하게 확인했던 거죠.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도, 농민사당을 받지 않는 국민들도 지역화폐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드림으로써. 그러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인센티브가 금리보다 두배에서 다섯 배 정도만 높아도 가정주부들 입장에서는 1년 사용하면 수십만 원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국민들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걸 어, 실제로 어,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십니다. 요런 것들을 한번 해보니까 다른, 어, 거버넌스도한기가 쉬워졌습니다. 아, 이게 힘을 합치면 서로 상구상조하면 살 길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역 없이도 녹화 내에서 현재의 산업 구조만 갖고도 어, 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의 어, 경제 활성화하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역 경제가 특히 코로나이9 상황에서도 충청남도 신봉의 신군중 신문 유일하게 부여한자영업자의수입이 20-30%가 상승했던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례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례는 어, 자료집에 다 나와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스크린 좀 올려주시고요. 네, 불 밝혀주시고 토론자님들도 나오시죠. 우리 고정님 교수님 나오십시오. 시죠 예, 예, 과거에 제가 정부에서 공무원을 한 30년 했는데요. 어, 그 중에 핵심적인 일을 두 개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어,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방재정경제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 오늘 주제하고는 상당히 좀 친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모종민 교수님께서 어, 지역 소지역 활성화 방안 또 박재경 군수님께서 어, 지역의 활력을, 지역 자금이 지역 내에 활류하는 체계를 구축하셔가지고,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일으켰다. 정말 좋은 강의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음, 예, 우리 차미숙 연구위원님, 또 병강은 예, 한국사회신관 네트워크 감사님, 또 권상동 태베시초색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 이렇게 세 분이신데요. 먼저 에, 국토연구원의 산림연구위원으로계시는 차미숙 박사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토연구원 차미숙입니다. 어, 보통 제가 그 세미나 가면 은제마지막에 차라서 항상 제일 마지막이라서 조금 방심했습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요전 세션부터 어, 참여했고요. 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어, 시장님, 군수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어, 그과정에또또 또 좋은 사례를 만드시고 어, 하여튼 굉장히 대단하다 하는 어, 생각을 했고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어, 우리 지금 세션은 모종인교수님하고 부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발제문에 대해서 뭐 의견을 드릴 필요는 전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주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종인 교수님의 발제문의 첫 번째 문장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지금 균형 발전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균형 발전은, 이게 가능한 건가? 그래서 제가 PPT의 제목을 뭐라고 처음에 썼었냐면, 균형 발전은 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 <웃음> 너무 감성적인 듯 하지만, 그래서 한동안, 이, 뭐, 여러 가지 정책도 분석도 해보고, 실태도 진단하고 하면서, 한 동안 약간 무기력증, 우울증 비슷한 게 왔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었고, 아마 우리 목 교수님께서도 이런 저와 약간의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아마 짧게는 20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이후부터의 균형발전정책, 또 길게, 광의로 보면 저는 60년대부터 어, 군용발전정책의 스펙트럼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성과도 하나도 이렇게 오래 사장이 있는 것처럼, 어,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고, 체감을 할수 없을까? 그 이유를 그냥 나름대로, 어, 진단을, 에, 해봤는데요. 특히 2000년 이후에, 이제, 국가정책으로 됐죠. 국정과제로 되면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종의 저는 그걸, 패러다임 경쟁을 했다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요. 정권 그러니까 같은 정당끼리 해도 집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같은 정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하게 되면 집권 정부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이전 정부의 정책하고 차별화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문제인식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4개 정도가. 똑같은 문제의식인데 가장 공통적인 게 뭐였냐면 이전 정부가 중앙정부 주도에 어프로치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야. 너네 못했어.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참여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어떻게 그렇게 공통적으로 하는지 예, 여하튼 그럼에도 그 적, 적합 정권마다 썼던 전략들은 또 다르거든요. 계속 아, 이렇게는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권정당의 예, 정책 어떤 정책 기조를 좀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 경쟁을 한 20년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일관성 없이 하다 보니까요 정책 역량이 추척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그 5년 단기적인 성과만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 아시겠지만 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하는 건 엄청 종합적이고 아주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잘했다고 해가지고, 어, 정책 성공했네? 이렇게 누구도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관성 없는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나눠 먹기 시간이야. 이런, 이런, 이쪽 분야에 관심 없는 분들 보면 이제 그런 시각을 갖게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연구를 하면서 그럼 다른 다른 나라는 어떻지? 우리나라는 인모양인가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일본도 그렇고 영국 두개 나라 저희가 조금 봤거든요. 자기네들 정책을 자체 평가한 걸딱 봤는데요. 제가 썼던 용어를 우리나라한테 제가 평가하는 용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로컬 엠파워먼트가 결여돼 있다. 뭐그 뭐 정책적인 일관성이 없다. 그 다음에 지역에 스며들지 않는 표면적인 지책 추진을 했다. 뭐 하여튼 어쩜 이게 그대로 놓고 보면 이게 일본인지 영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균형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똑같은 어,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다. 아마 그, 그 내막에는 영국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보수당, 민주당이 그 노동당 바뀔 때마다 엄청나게 예, 지역 정책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어, 정 정치적인 어떤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이 없던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런데 이제 지금 또 다시, 또 다시 또 스타트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세종,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 발표는 안 했지만, 어 이제 지역주도, 분권형의 균형 발전 정책.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대개 참대 정부 이후 20년 동안 네 번의 정권에서 어, 항상 문제를 지적했던 게 중앙주도의 하향식 접근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공통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음, 이번에 분권형의 균형 발전을 가겠다 어,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쪽 연구를 꽤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어, 입장에서는 잘 돼서 어,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 어, 근데 솔직히 컨텐츠 아이템 하나 하나 발굴해서 사업 이렇게 공모사업 해갖고 지자체한테 돈쓰게 하는 건 쉬워요. 어찌 보면. 근데 에, 지금 어, 하겠다는 공권형의 균형 발전 정책은 굉장히 힘든 과정일 것 같아요. 아까 오늘 얘기했던 주제가 되는 이 예, 로컬 가버넌이스 이런 것들이 핵심 인적이 되고요. 또 지역 주도의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은 저는 어, 일종의 정체성이라고 보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 근데 우리나라, 물론 아까 부여군 그 발표할 때 정체성이라고 있는 워딩이 들어가서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 솔직히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각 지역마다의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뭐뭐 뭐 하면 뭐 단풍하면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딱온 국민들이 일종의 공감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었는데 에, 어느 순간 이렇게 획일하는 뭐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들을 하다보니까 지역의 아이덴티티 또 지역의 개성 뭐또다른 말을 하는 뭐 지역다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상실 소실 해버린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 우리의 균형발전 정책은 어, 이제 분권형으로 어떤 어, 패러다임시프트를 해가면서 각각의 역할,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돼요. 국가의 역할, 국가의 역할도 이제 달라져야죠. 근데 여전해요. 많은 분권형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 좀갈 길이 멀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만 하라고 합니다. 네, <웃음> 네. 아까 뭐 일본, 영국 얘기도 했지만 최근에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에서 어, 어, 레벨링 업어 어젠다라고 하는 정책 어젠다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로컬리즘이에요. 그래서 로컬 또 커뮤니티의 어떤 그 개성,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좀더 어, 살려서 좀 균형발전의 성과 지역 간 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겠다. 어, 아마 우리도 똑같은 그런 지금 문제인식, 그 다음에 앞으로 어, 아마 거기에 맞는 어, 좀 적절한 정책 설계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창의수 박사님, 기념 네, 발전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